2007 버전으로 이제 차트를 만들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여일이 10일 이상인 경우에 대여자별 부가 요금과 합계 금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10일 이상인 게 윤나영부터 조성진까지죠 근데 대여자하고 윤나영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필드명하고 내용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2007버전에서는 차트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편하게 만들고 싶다면 윤나영부터 조성진까지만 범위를 씌웁니다. 필드는 빼시면 됩니다.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부가 요금부터 학계 금액까지 범위를 씌웁니다. 그리고 상단에 사비, 세로막 대형, 묶은 세로막 대형을 선택해 주시고 계열 1이 부가 요금이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서 계열 1을 선택하시고 편집 계열 이름을 부가 요금 클릭하시고 확인 그러면 여기가 부가 요금이라고 뜨죠 다시 계열 2를 선택하시고 편집 합계 금액 확인을 누르시면 확인 차트를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명이 2007 버전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010, 2016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값만 범위 씌우시고 필드는 떨어진 경우에는 나중에 데이터 선택에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